놨습니다. 지금도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렵습니다. 보건소와 지자체에 백신 이상 반응을 신고하고 피해 보상 절차를 밟았지만 인과성 인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 역학 조사관도 그렇고 주치의도 그렇고 다 백신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해 달라고 질병청에 요구하였 질병청에서는 전부 그걸 기각하고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백신 관련 이상신고는 46만여 건. 하지만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한 건만 4천여 건에 불과합니다. 특별 법을 제거하라! 제거하라! 제거하라! 김 씨처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. 줄기차게 요구해온 인과성 인정 확대가 새 정부 코로나 100일 로드맵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. 백신 부작용의 인과 관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질병관리청은 WHO 회원국 중 접종 후 이상 반응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25개 나라에 불과하다는 입장. 또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합니다.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지원금액 자체보다 이상반응을 판정하는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